안녕하세요. 펴만든 남자, 싫어하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앞에 잠시 준비했던 영상 보셨나요? 그 영상 보면은 대충 눈치챘을텐데 오늘의 주제는 PBO와 GEN3의 적정 쿨러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 앞에 영상 보셨으면은 기본 쿨러, 저렴한 타워형 쿨러 그리고 대장형 공랭쿨러 거기다 3열 수냉까지 이용해서 3가지 CPU에서 다양한 부하, 뭐 게이밍, 시네벤치, 아니 뭐 프라임같은거 요런거 부하를 주면서 온도가 얼마나 온지 성능이 얼마나 온지 이런거를 제가 한번 영상으로 찍었는데요 영상 다찍고 안돼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대충 이거 하나당 5분짜리 테스트 영상이거든요 근데 몇개야? 어... 대충... 7... 7... 6에? 42? 한 40, 40개 4 되는 것 같아요 40, 한두세개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다 보려면은 200분 넘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표로 만들어 왔어요 다만 혹시라도 아나 신성전 테스트 못 믿겠는데 하면서 테스트 내용이 보고 싶은 분은 생방때 요청하세요 제가 더블클릭해서 보여드릴게요 여튼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테스트해서 들고 온 영상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보면 어떻게... 여러분이 어떤 CPU에 어떤 쿨러 써야 되는지 대충 감은 오시겠죠 근데 딸랑이 이렇게 편만 딱 던져주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거 보고도 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론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PBO와 젠스의 적정 쿨러를 예, 알아보려면 PBO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PPT, TDC, EDC가 뭔지도 설명을 드려야 이걸 알아들으실 테니까 우선 이론적인 내용부터 하겠습니다 재미없을까요? 미리 경고합니다 재미없어요 하지만 도움은 될겁니다 우선 제가 생방을 자주 보신 분들은 뻔히 아는 내용이지만 PBO는 자동 오버클럭 기능이에요 AMD에서만 사용하는 Precision Boost Overdrive의 줄임말입니다 자 영어는 안 적겠습니다 제가 영어가 조금 부족해서요 하 <웃음> 여튼 이게 어떻게 동작하냐면 은 일단 음... 수율이 중요합니다 이 CPU에 수율이란게 있는데 수율의 뜻은 마진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마진을 얘기하는 건데요 무슨 무슨 마진폭이요 어떤 마진폭을 얘기하냐면 은그 공상품은 당연히 만들 때 편차가 생기잖아요 CPU도 똑같아요 어떤 CPU는 뭐 5.0 찍을 거고 어떤 CPU는 4.7밖에 안 나오고 어떤 CPU는 또 너무 안 나와서 4.5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걸 정상 제품을 팔려면 어떻게 팔아야 되겠죠? 이 CPU의 뭐 기본 클럭을 4.5 이하로 정하면 됩니다. 4.4에 딱 팔면은 5기가 찍는 놈이나, 4.7 찍는 놈이나, 4.4 찍는 놈이나, 전부 정상 제품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팔았어요. 팔았는데, 어? 내 CPU가 그러면은 좋은 놈일 수도 있겠네요? 좀더 땡겨 쓰고 싶은데요? 해서 땡기는 게 오버클럭이에요. 이 수율 편차가 있으니까 오버클럭을 수, 해서 쓸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고, 어, 내꺼 수율이 구리면? 결국은 이 오버클럭 기능을 쓰더라도 클럭이 안 올라간다 정도는 이해가 가시죠? 근데 자동 오버인데 저 수율이 좋다고 그냥 무작정 때려박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포함이 돼야 돼요 일단 전력입니다 전력은 보드에서 관장하는 거고 보드의 품질이 좋으면 안정적인 전력을 좀더 많이 공급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성조가 보드 조금 좋은 거 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또 너무 비싼 거 사는 얘기는 아니에요 적정 수준의 보드를 사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이게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AMD는 보통 PBO 다 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아니 전력을 무작정 공급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 CPU가 열심히 일을 하겠지 근데 여러분도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면 뜨겁잖아요 c p u 도 똑같아요 <웃음> 무작정 계속 올라가면은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온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온도도 제약이 걸려요 이 온도는 85도 혹은 90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튼, 그래서 세 가지가 문제가 되지 않을,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클럭을 올리는 게 PBO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또 쿨러가 중요하기도 하죠. 자, 그럼 PBO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거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음, 전력이라 그랬는데, 이 전력 공급이 보드가 관장하는데 자 PBO를 오토로 뒀을 때랑 그리고 PBO를 사용으로 뒀을 때 뭐가 다른가요? 요걸 알려주고 싶어요 일단 PBO를 오토로 뒀을 때 영상입니다 오토 혹은 껐을 때 껐을 때도 똑같이 나와요 보드 설정마다 다르긴 한데 여튼 한번 봐주세요 자 EDC, TDC, PPT라고 있는데 항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DC는 이 보드가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이에요. 보드 품질이 좋으면 이 EDC가 수동 높을 때 많이 풀려요. 아니면 오토로 뒀을 때도, 아, 오토는 원래 설정 값이 정해져 있고, 오토가 아니라 사용 얻뒀을 때도 조금 더 풀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른데 여튼, 보드의 품질이 좋을수록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전력량은 늘어나고, 그 최대 전력량을 EDC라고 한다. 그러면 TDC는 뭘까요? t가 써멀이라는 게 붙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보드가 온도 때문에 전력 공급에 한계가 걸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온도를 포함해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최대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최대 전력 공급량은 600 암페어짜리 보드라고 쳐요. 근데 600을 그대로 때려 박을 수가 없거든요. 아시대피 전기를 공급하려면은 이제 전력이 그 전압이 바뀌거나 아니면 뭐 전력량이 변경이 되면서 손실률이 조금 생겨요 온도가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 온도에 따라서 뽑아내줄 수 있는 최대 전력치가 달라져요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게 TDC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PPT는 뭐예요? PPT는 제일 간단한 겁니다 그냥 지금 CPU가 처목처목 할수 있는 어, 저, 최대 전력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트로 표기됩니다 딴 애들은 암페어인데 얘는 이제 전압에 따라서 늘릴 수가 있어요 CPU 파워도 그렇고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EDC에서 제약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1000원 줄 수도 있고 2000원 줄 수도 있는 게 PPT입니다. PPT는 별로 안 중요해요 무시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상 TDC와 EDC인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건 EDC입니다 PBO를 오토로 두거나 껐을 때는 지금 이게 100%로 걸려있잖아요 100%로 걸려있기 때문에 클럭이 안 올라가요 이거 셋 중에서 하나라도, 아니, 여기 있는 항목 중에서 뭐 하나라도 빨간색으로 딱 걸리면요. 그러면 안 올라가거든요? 클럭이 안 올라가요. 지금 온도가 50 몇도로 아주 넉넉한데, EDC나 TDC에 100% 100% 걸리는 바람에 클럭이 안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PBO를 키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 이네이블을 바꾸면. 그럼 이때, PBO 오토와 다르게 좀더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왜? 설정값이 바뀌면서 전력제약이 풀려요 지금 200까지 풀렸죠 200, 200까지 풀렸어요 그리고 PPT는 500까지 PBO를 키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자 최대 전력에서 지금 EDC에서 제약이 걸려버렸어요 걸려버렸기 때문에 클럭이 4.4 5정도로 아까보다 어 0.3 이상이 올랐어요. 0.3 이상이 올랐는데도 1이시에서 제약이 걸리죠. 이래서 보드를 좀 좋은거 쓰면은 이거 제약이 약간 더 넓게 풀려있어요. 여러분 저가형 B450 쓰면은 이거 95로 고정되는 애도 있고 115까지밖에 안풀리는 애도 있습니다. 여러분 PBO 켜둬요. 그런 애들은 5900넣으면은 클럭이 박살나요. 그냥 뭐 3.6 이런식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적어도 195, 뭐 아니면 190, 200, 210 정도 EDC가 풀려있는 그런 제품의 보드를 쓰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보드 품질을 따지는 겁니다. 어쨌든, 클럭이 아까보다 확실히 잘 나오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갑자기 머릿속에 막 들어가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일단 저거를 알고 계시면그 뒤부터 보기 좀 편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머릿속에 주입시켜 넘어갈게요. 어? 그러면은 신성조님 어, 수동으로 EDC랑 TDC를 풀어주면은 PBO 켰을때더 높게 터지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수동으로 풀어놓는 영상인데 여기서 맹점이 있습니다 일단 PBO를 매뉴얼로 바꿔야 EDC랑 TDC를 풀수가 있어요 아 PPT는 그거 안바꿔도 바꾸는 항목이 따로 있는데 얘는 보시다시피 PBO를 매뉴얼로 바꿔서 9 9 9로 풀었지만, 피비어가 꺼져요. <웃음> 이게 좀 어이가 없는데, 음, 피비어 항목에서 매뉴얼로 바꾸면, 피비어, 그, 이네이블 했는 거랑 다르게, 그냥 피비어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력제약을 이렇게 풀어주더라도, 실제로 클럭은 내려가요. 대부분 보드에서 그렇거든요? 제가 뭐, 어로스 마스터, 임팩트, 아니면은, 비어공, 게임 엣지, 이런 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 똑같아요. 다 똑같기 때문에 수동으로 저걸 풀었다고 좋아지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저게 많이 풀려있는 보드를 쓰는게 좋겠죠 자 일단 대충 여러분도 이제 EDC랑 TDC, PPT가 뭔지 아셨어요 그럼 본론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자 한번 표 만든거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자5600 항목부터 봅시다 기쿨 썼을 때 부하가 아주 심한 어, 전력 소비량이 110W 가까이 찍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어, 평생 쓸때 절대 저기까지 부하가 안 가요 다만 요 밑에 부하까지는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고사양 게임을 하면 은 요까지는 가요 근데 매니에크안안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말 그대로 과부하로준 상태인데 일단 클럭이 꽤나 많이 까져요 뭐? 공랭 RC300 썼는거보다 RC300 쓰면은 최소가 4.4로 유지가 됩니다 이거 영상으로 확인시켜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테니까 보여드리진 않을텐데 계속 유지가 될까요 유지가 되는데 기쿨을 쓰면은 못 버텨요 시작 최대 클럭은 4.4로 버티는데 이 최소 클럭이 박살이 나요 짧게나마 보여주고 넘어갈게요 맨 앞에 것도 안 보여주긴 좀 그러니까 음... 자 이제 기쿨 썼는거고 밑에 기쿨인게 보여요 그리고 프라임을 돌린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4., 보이시죠? 4.6,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다음 내려가요. 점차 내려가요. 못 버텨요. 온도 때문에. 온도가 95도로 빨간색 계속 찍혀있고, 계속 내려갑니다. 결국은, 그, 4, 4.5 정도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타워형,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 3만원짜리, 2만짜리 타워형이라도 달면은 좀 느낌이 많이 달라집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RC300인데, RC300 달았을 때에요. 온도 한번 봅시다. 온도는 85도 정도 유지되고 클럭이 4.4죠. 계속 5분 내내 4.4 언저리를 유지합니다. 안 내려가죠. 부하가 똑같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기쿨 쓰면 안될까요? 하는데 이거 지금 높은 부하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실지 모르는데, 쭉다한번 봐봐요. 전원식으로 다 차이 나요. 좀 부하가 낮아진 ABX 오프 상태에서도, 적어도 0.2 차이 나고, 여기서는 또 온도 차이도 크죠? 시네벤치 돌렸을 때도 점수 차이가 미묘하게나마 나고, 클럭이 0.2 정도는 차이가 나요. 보이시죠? 심지어 얘는 시작 클럭이랑, 보시다시피, 최소 클럭이랑 다 차이 나요. 최대, 최소가 다 차이 납니다. 뭐 게임 이시에도 차이 나요. 최대, 최소가 다 차이 납니다. 게임 프레임은, 이거, 어세신 크리드 돌리다 보면은, 좀 높게 나올 때도 있고, 낮게 나올 때도 있어서, 차이가 큰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 프레임은 1, 2프레임 정도 차이 가 나요. 근데, 어쨌든,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능이 떨어지는 게, 체감이 안 되니까, 그냥 기쿨슬래요하신는분 있을 수도 있는데, 꾸준히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문제지만, 조금이라도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돈 얼마 안 보태면 돼요. 2만원만 보태면은 사실 그리고 지금 4 0만짜리 CPU예요. 4 0만짜리 CPU에 2만원 못 보탠다는 건좀 그래요. 2만원 정도만 보태면 충분히 제 성능을 발휘하면 쓸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 공랭 타워형 써도 게이밍 시에서 온도를 훨씬 잘 잡아요. 지금 게임 돌렸을 때 온도 한번 볼게요. 자 CPU를 60%에서 90%까지 왔다 갔다 하면 씁니다. 근데 온도 몇 도예요? 아이 온도 뭐 50도 정도로 유지하죠 근데 이게 만약에 기쿠 쓰면 어떻게 될까요 기쿠 쓰면 소음에서도 문제가 생기는거죠 온도가 저거보다 높거든요 기쿠 쓰니까 온도 몇 도입니까 75도 아까 80도까지 올라가죠 <웃음> 거의 막 30도 가까이 차이나죠 어, 기쿠는 사실상 쓰라고 넣어놓은게 아닙니다 그 <웃음> 내가 생각엔 그래요 이건 쓰라고 넣어놓은게 아니에요 그냥, 동작을 할수 있다 정도고, 성능이 까지는 것도 당연하고, 소음도 심하고, 온도도 높게 지키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할 때 많은 불편함이 따르는 게 기쿨입니다. 근데, 5600금 정도 되면은, 보시다시피, 2, 3만짜리 썼는 거랑, 이, 20만, 20만 원 넘는, 30만원 가까이 하는 X73 썼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보시면은, 아, 이거 눈으로 봐서 못 믿을 수 있으니까, 아이, 이제 표만 봐서 못 믿을 수 있으니까 영상을 살짝 보여줄게요 아까 기억나요? 예, 4.4 계속 유지하는 거 기억나죠? a b x 켰을 때 이거 순행 넣었을 때는 그럼 더 높게 터줄 아는데 별 차이 없네요 진짜 그래요? 한번 보여달라고 하고 싶을 거 아니 자, 순행 넣은 상태입니다 3절 순행이에요 3절 순행이고 펌프는 풀로 돌게 만들어 놨습니다 2700rpm이에요 보시면은 별 차이 없어요 온도도 별 차이였고 클럭도 별 차이였고 얘가 최대 전력 소비량이 110W가 차 안되기 때문에 사실 RC300 정도의 타워형 쿨러로도 그 발열은 충분히 해소할 를 수가 있어요 RC300이면 150까지는 별 문제 없거든요 어좀 무리하면 180까지도 버틸 수 있는 쿨러기 때문에 순행을 써도 효과가 없는 거죠 심지어 온도도 뭐별 차이가 없어요 발열총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미묘하게 클럭이 최소 클럭이 약간 방어가 잘 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네벤치 돌렸을 때는 점수 차이가 조금 나요. 100점도 차이 안나긴 하는데 어쨌든 80.90 정도 차이가 나요. 그거 게임 프레임도 1프레임쯤잘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수능 쓰기엔 좀 아쉽죠. 온도가 거의 비슷하니까 약간의 성능더 올린다고 쓰기는좀 아쉽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것도 점수 차이는 별로 안 나는데요. 여기서 여기 가는 것도 프레임 차이 별로 안 나는데요. 그 말이 다 맞긴 한데 기쿠는 성능적인 면보다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 이점과 거기에 소음까지 다 생각을 해서 쓰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근데 기쿠 써도 충분하다. 이 얘기하시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대부분 그거예요. 성능자는 미미하다. 근데 단순하게 성능자만 본다는 것은 너무 짧은 시선이 아닐까 싶어요 폭넓게 제품의 수명을 위해서 좀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좋을 것이고요 CPU 온도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CPU 주변의 소자들도 온도 영향을 받으면서 수명이 정해지기 때문에 온도를 좀 낮춰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찌 됐든 성능이 조금이라도 오르고 소음이 아주 크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5600 정도면은 아직치300 어, 정도 쓰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일단 5600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참 제가 여기서 얘기안한게 있는데 우리 가게 실내 온도는 19도입니다 제가 맨날 맨발로 지내고 뭐팔 걷고 있어서 여기 따뜻한 줄 착각하신 분인데 여러분 실내 온도 19도 이상은 잘 없죠? 이거 인케이스에 들어가고 그리고 실내 온도가 24도 25도 정도 되면은 지금 저한테 찍혔는 온도보다 여러분은 5도 정도는 더 높게 찍힐거예요 적어도 5도 정도 높게 찍힐 테니까 그때 기쿨은 이거보다 성능저하가 더 심하겠죠 정말 시원한 상태에서 기쿨로 찍은건데도 건데, 이렇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실제로 예전에 여름에 찍었을 때는 시네벤치 점수 차이가 200점 가까이 났었어요 그 젠2로 했을 때 옛날에도 이거 영상 한번 찍었거든요 자 그러면 5800 넘어가겠습니다 5800 같은 경우에는 음. 기쿠 쓰기는 좀 많이 무리수가 따라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 기쿠 썼을 때랑 공냉 썼을 때공냉그 2만 짜리 썼을 때랑 점수 차이가 500점 가까이 나요 이게 400점 조금 더 넘게 나 차이 나는데 430몇점 차이 나네요 436점 근데 사실 순행하고 아니면은 공냉 대장급하고 비교하면은 500점 정도 차이 납니다 아, 꽤큰폭으 차이 나요 성능이 10% 가까이 차이 난다는 거예요 성능 10% 가까이 게임 프레임도 얘는 잘못 찍은 거 아니에요. 90일 맞아요. 몇번 다시 찍었는데 90일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이 차이가 좀많아서 그래서 여러 번 찍었거든요. 게임 프레임도 한3 프레임 차이납니다. 100 프레임 안 되는데 3프로면 3 프로면 3 3 프레임이면 퍼센테지 4% 정도 3, 4%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온도도 90도로 계속 높긴 한데 근데 여기서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아니 그 수냉 썼을 때까지 계속 90도네요. <웃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이거, 온도 단위가 5단위로 끊어지는 게, 피비 o 는 온도를 5단위로 관리한다라고 제가 1번 항목을 적어놨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이, 딴 온도 재는 프로그램 말고, 라이젠 마스터로 보면은, 거의 온도가 딱 끊어집니다. 94도, 95도 왔다 갔다든지, 아니면은 81도, 80도 왔다 갔다든지, 이런 식으로 5단위로 탁탁탁 끊어져요. 어쨌든, 보시면은, 순행을 써도 90도를 유지해요. 아 이거 너무 이상한거 아니에요? 아니요 내가 아까 모르겠어요 피 b o 는 언더 여유가 되는 한 최대한 클럭을 올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90도 유지하면서 클럭을 올린거예요 클럭이 다 다릅니다 기쿠 썼을때는 3.8 최소 클럭을 유지했고요 공량 썼을때는 4.3 수행 썼을때는 4.5 공량 대장급 썼을때는 4.46입니다 이거는 좀 중요하니까 짧게 한 번씩 다 보여주고 넘어갈게요 일단 5800 음기쿨한번 봅시다 5800 기쿨 프라임 아 이거 5900이네요 5800 5800 항목이 많으니까 저도 눈에 금방 안 들어오네요 기쿨 찾았다 5800 기쿨 프라임은 잘 보세요 빰, 빨리 제가 돌리는 거예요 아, 3.8 3.8 3.8 3.8 계속 유지해요 자 그럼 기쿨 말고 어, 일단 공랭 저렴한 제품부터 한번 볼게요 공랭 저렴한 아 대장급 말고 <웃음> 왜 찾기 어렵지 <웃음> 아 찾았습니다 그냥 2만짜리 RC300 얘는 그래도 4.3 4.3을 유지합니다 보이죠? 4.3 4.3을 유지하고 여기서 또 공랭 대장으로 안 바꿔볼게요 공랭 대장을 바꾸면은 보시다시피 4.46 아까보다 0.1 올라갔죠 아까 4.3이었잖아요 4.46을 유지하고요 여기서 또 순행으로 넘어가면은 또 올라가요 순행 어딨냐 순행 아 여기있네요 순행은 또프라임에서 4.5를 유지합니다 온도는 똑같이 다 95도로 나왔어요 분명히 아 90도, 90도로 나왔어요 근데 클럭이 다 올라가요 얘는 전력공급을 조금 때려 박으면서 쿨링이 충분하면은 계속 클럭을 올려줍니다. 이게 밑에서도 보여요. 차이 나요. 부하가 좀 적은 있잖아요. 시네벤치에서도 차이가 나요. 다만 이제 시네벤치에서는 차이가 0.1씩 크게 차이는 안나고 그 나이젠 같은 경우는 0.025씩 클럭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0.025씩 차이가 납니다. 보이시죠? 순행이 어쨌든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어쌔신3, 그 다음에, 뭐, 국내 RC300, 그 다음에, 기쿠순. 근데, 기쿠는 너무 많이 떨어졌네요. 너, 기쿠는 그냥 0.4 클럭 까지니까 10% 성능이 까집니다. 클럭 까진 만큼, 성능이 그냥 저하돼요 점수 보면은. 그래서, 5800X 되면은, 기쿠를 억지로 참고 쓸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못 써요. 기쿠를 못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성능 10%면은, 너무 큽니다. 성능 10%면은, 지금 이거 60만짜리 1 0인데 6만원 호공에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 아 진짜 돈 아끼겠다 하더라도 RC300은 써야 되는 거야 근데 또 순행 쓰면 은 순행 쓸만큼 조금이라도 성능이 더 올라가는 거지 근데 이 순행하고 또 공랭 대장급 3열 순행하고 2열 순행이라고 따져도 될 겁니다 공랭 대장은 2열 순행이랑 성능이 비슷해요 요거 두 개의 편차는 너무 적어요 적어서 내가 가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여러분 그냥 예쯤 되면은 2열 순행 쓰세요 아니면은 공랭 쓰더라도 적어도 중상급 제품을 쓰세요 사실 무법 때문에 2열 수냉 가는 게 제일 무난하긴 한데 어 2열 수냉 쓰든지 아니면은 저렴한 3열 수냉 쓰든지 그 정도 써주시면은 이 rc300보다는 좀 좋은 성능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제 성능으로 땡겨 쓸수 있는 겁니다 다만 온도는 높게 찍힐 테니까 그 정도는 그냥 뭐 어쩔 수 없다 생각하세요 온도 높이, 높게 찍히는 거는 라이젠 특성이에요 여러분 피비어 키면은 라이젠은 그냥 뭐? 야씨 내가 알아서 오버클러 할게야너 좋은 플러 넣었다고? 힘더 땡겨 올릴게 <웃음> 뭐이런거예요 이런 느낌이 때문에 온도가 높이, 높게 찍히는거는 라이젠은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생각하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좀 쿨링이 많이 좋아지면 보시다시피 온도가 내려가긴 해요 그러니까 X63 대서서야 온도가 5도 내려가는게 보입니다 프라임 정도의 부하에서 130W 정도 썼을 때 5도 내려가는게 보이고요 게이밍 시에는 온도가 좀 눈에 띄게 내려가긴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단장 성능적으로는 좀 낮은 쿨러 써도 버티지만 온도를 내리기 위해서는 좀 많이 높은 쿨러 써야 그게 눈에 표시가 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5.800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5.900 한번 봅시다 5.900은 또좀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면은 5.900 어? 5900 이상한데요 5900은 왜왜 온도가 90도까지 안나오는거죠 이것처럼 어, 프라임 95는 아주 부하가 심한데 왜 5900은 90도가 안나오는거죠 여러분 이 의미는 생길겁니다 어, 물론 클럭 차이는 꾸준히 나요 <웃음> 5900은 기쿠 쓰면 안되겠는데요 뭐 3.4야 이 정도면 그냥 성능이 하... 얼마나 떨어져 쓰려나 클럭이 거의 0.89 0.9클럭 까졌네요 지 0.9클럭이면 20% 가까이 성능이 떨어지겠네요 아주 고부하 상태라면 뭐 어쨌든 이거 이유가 있는데 알려드릴게요 5 9 0 0의 전력소비량은 186W 정도 돼요 프라임 95 돌렸을 때 기준으로요 제가 아주 높은 부하라고 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평소 사용할 때 나오지 않는 부하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아까 TDC 봤을 때, 얼마였어요? 200이었잖아요. 그에, 그에 근접하는 만큼의 전력 소비량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5900을, 그, 타워형 썼을 때랑, 타워형 갖다 놓아보자. 타워형 어딨냐. 5900. 아니, 너, 항문이 너무 많아. 서못 찾겠다. 기쿠 말고. 공내 대장 말고 어 찾았다 이거 돌렸을 때자 타워형 일단 얘는 온도에서 먼저 문제가 생겨서 온도가 90도 찍혀요 5 9 0 0같은면 90도 못 넘게 디자인돼 있어서 그래서 보면 은 EDC 죠 EDC가 91% 아직 여유가 있는데 클럭을 다안 땡기고 말죠 그래서 전력 소비량이 162까지 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공냉 대장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은 이렇게 바뀌어요 공냉 대장 썼을 때 똑같이 90도가 나올 줄았는데 얘는 어, 어, 어, 온도가 내려갔어요 온도가 내려갔는데 보면은 EDC가 거의 한계치에 가까이 걸려있어요 그 전력 소비는 좀더 늘어났거든요 여기서 이제 순행 가면 좀더 확실하게 보일텐데 자 순행 프라임 보면은 온도 아까랑 똑같이 85도 인자까지 올라갈거예요 올라가는데 얘는 EDC를 거의 100%까지 땡겼어요 99%까지 100%까지 왔다갔다하죠 쉽게 말해서 이제 수율 한계치도 가까이 온거 같고 EDC가 먼저 한계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180W 가까이 쓰는데 EDC 한계가 왔으니까 클럭은 더 올리지 못하니까 온도가 내려갈 수있는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기서 제약이 걸렸으니까 어차피 클럭을 못당기니까 이제는 온도를 내릴 수 있다고요 쿨링을 더 과하게 해주면 좀더 쉽게 정리를 하자면은 자어 나는 전력 제약이 먼저 걸렸어 아까 내가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세 가지라 그랬는데 전력에서 제약이 먼저 걸리니까 온도를 여유되는 한더 올리지 못해요 이게 먼저 제약이 걸려가지고 어, 수율도 슬슬 제약이 걸린 것 같아요 이거 두개 걸리니까 온도를 더 내려도 원래 온도 내려간 만큼 전력을 더 때려받고 클럭을 올렸는데 그리,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온도가 다시 올라갔죠 근데 이제는 그냥 온도만 내려가는 거예요 딴게 이미 한개 걸렸으니까 온도만 내려가는 거야 이런 걸 봤을 때 수냉쿨러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기본적으로 사용할 때 온도를 내리기 위해서는 수냉쿨러 쓰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수냉쿨러 써도 5900 정도 되니까 보드에서 한계가 먼저 그려서 성능이 올라가진 않네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성능이 실질적으로 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공랭 썼는 거랑, 기쿠 썼는 거랑 성능 차이 거의 없어요. 아, 아 공랭이랑 기쿠리 아니고, 공랭 싼거 썼는 거랑, 공랭 대장 썼는 거랑, 순행 썼는 거랑, 보시다시피, 시네벤치 점수 차이가 거의 없어요. 아, 진짜로 그래요? 어, 디 증거가 보고 싶어요.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 보시면서 그것도 같이 봐주세요 그 온도도 같이 봐주세요 일단 공냉 저렴한 2만때썼었을때 시네벤치 보겠습니다 온도는 77도 78도 76도 사이로 왔다가 뗐습니다 점수는 8500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공냉 대장 안 볼게요 공냉 대장 시네벤치는 온도가 아까 걔보다 한 2, 3도 정도 낮게 2도? 2도 정도 낮게 나오네요 75도가 나오고 점수가 또8 5 0 0점 비슷해요 순행 한만 볼게요 순행 가면은 온도가 그보다 좀 많이 내려가요 73도 그러니까 앞에 거랑 비교하면 앞에 거랑 17도였잖아 4도 5도는 내려갔죠 4도 5도는 내려가고 보이셔피 점수는 똑같이, 8,600점. 100점 쯤도 올라가긴 했는데, 얼마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성능 차이는 거의 미미하게 나고, 이쯤 되면은, <웃음> 게임의 성능 차이도 거의 미미하게 나요. 없어요. <웃음> 없고, 뭐다? CPU 온도를 내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 아씨, 5,900은 어차피 보드에서 제약 걸리니까, 싸구려 공략 쓰고 떼어도 되겠네요.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맹점이 있습니다 저희 실내 온도는 19도고 저는 오픈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용할 때는 그 케이스 안에 들어갈거고 실내 온도가 19도인 경우가 잘없을거예요 그래서 올라갈테니까 저는 이쯤 가주는걸 추천드려요 마찬가지 로5 8 0 0은 똑같아 얘도 2열 순행이나 공량 대장급 쓰면 충분히 온도를 잡는다는거예요 3열까지 오버해서 갈 필요가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5900쓸때 그냥 2열 순행 써도 돼요 물어볼 때어 써도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테스트를 젠투때 이미 했었어요. 젠투때 했고, 이미 결론이 나와있고, 그 젠3가 젠2랑 전력 소비력 거의 똑같아요. 그때 테스트할 때도, 이거 180, 190 정도고, 그냥 200 조금 안 됐어요. 여기서도 한150 정도였고, 여기서도 한100 정도로 거의 똑같았거든요. 105, 100이었어요. 그래서 이 결과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한테 오늘 이론과 더불어서 어떤 쿨러 쓰는 게 적합한지 알려드린 거예요. 대충 결론 보니까 답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번째 결론 최소한 기쿨은 피해라 5600이든 5800이든 5900이든 기쿨은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이 안나옵니다 다만 5600은 소음이 그냥 좀 높은거고 성능차이는 별로 안났었어요 근데 5800 5900은 성능차이도 20% 10% 이런식으로 났기 때문에 기쿨은 못써먹는다는거예요 <웃음> 그래서 그 저처럼 선늘한 실내 온도 20도 정도를 유지하고 쿨링 좋은 케이스 쓰고 계시다면 겜맥스급으로도 거의 순행하고 차이가 안날 정도로 5600은 잘버텨어요 근데 그 경우가 이상 실내 온도가 좀 높고 케이스가 쿨링 좀 떨어지면 2열 순행 정도 써주면 5800, 5900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선능자 없이 아까 보셨으면은 RC300으로 거의 다버텨졌다 이게 첫 번째 결론이긴 한데, 두 번째 결론까지 섞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유가 있다면 순냉 쿨러로 가라. 5600을 제외한 5859는 RC300을 쓴 것보다 미묘하게나마 2열 순냉 혹은 대작 공랭이 성능이 증가해요. 부하가 크나 작거나부하가 크나 작거나는 뭐, 게이밍 시 봐도 그렇고, 그 시네벤치 봐도 그렇고, 미묘하게 성능이 올라가긴 해요 여기서 100점, 여기서 40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온더라도좀더잘 잡든지 보시다시피 5도씩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순행을 쓰는 게 좋긴 합니다 세번째 결론 고급의 쿨러를 사용해도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 건 너의 CPU 수율이 좋은 겁니다 말 그대로 CPU 수율이 좋아가지고 아 영상 찍고 있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그만큼 피비어 성능이 계속 올라간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네번째 결론. 저렴한 보드를 쓰면 전력 한계가 아까 보여드렸던 EDC가 먼저 걸리기 때문에 고급 쿨러 써도 성능 증가는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품질이 되는 보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까 보지 l 피 특히 5900 정도 되면 은 EDC 약이 고급 보드 썼는데도 걸리잖아요. 근데 5800만 돼도 사실 B450 저렴한 거 박아놓으면 은개한 개가 1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약이 걸려요 그래서 신성조가 어느 정도 등급의 CPU는 거기에 걸맞춰서 보드도 같이 올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결론을 여러분한테 내드렸어요 이외에 혹시 궁금한 게 있거나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조금 다르거나 틀린 게 있다면 언제든지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요 음... 다음번에 또... 젠3에 대해서 또 이론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좀더 도움이 되는 내용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 보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빠이빠이! 급하게 튑니다. 정리가 잘 안되네.